와 이거 그냥 작정을 했구나 펄어비스는 지난 14일 지스타 2019에서 펄어비스 커넥트 2019를 통해 네종류의 신작, 트레일러 및 게임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뭔가 게임을 한 번에 많이 공개하는 게 요새 트렌드인가 보네요 이 친구처럼 말이죠 펄어비스의 출시 예정작 네가지 섀도우 아레나, 플랜 8, 도깨비, 그리고 붉은 사막의 프리뷰입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점은 엔진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든 신작 트레일러 영상은 자체 게임 엔진을 활용해 촬영한 인게임 영상이라는 거죠. 물론 엔진을 새로 만들어서 버그가 수십 개 나왔네, 수백 개 나왔네 욕을 하기도 하지만 엔진도 안 만들고 그 정도로 버그가 터져나가는 게임도 수두룩하니까 이 점은 칭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섀도우 아레나 그림자 전장입니다. 일단 그래픽은 검은사막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직업도 검은사막 온라인의 직업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G스타에서 PC 플랫폼으로 시연을 했고 2020년 상반기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검은사막 엔진의 모바일 플랫폼 최적화를 단연간 진행했기 때문에 모바일로 동시에 출시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퍼러비스는 모바일, 콘솔, PC뿐 아니라 클라우드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모바일 시장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섀도우 아레나 그림자전장은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당초 검은 사막의 종속모드로 게임 내 하나의 컨텐츠에 불과했지만 그 컨텐츠를 아예 게임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은 50명의 이용자가 경쟁을 통해 최후의 한 명을 가리는 배틀로얄 방식입니다 50명이라 아무래도 이용자 수나 플레이 타임이 꽤나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은 사막 온라인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커맨드를 입력하는 손맛이나 보는 맛은 충분했지만 한번 한번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커맨드를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아무래도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에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배틀로얄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커맨드 입력, 세계관 외에 어떤 차별점이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미 그래픽이나 세계관, 커맨드 입력 자체가 차별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11월 21일 CBT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전 탈락돼서 다음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엑소스트 MMO 슈터 장르인 플랜 에입니다 엑소스트라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종의 갑옷 같은 개념이죠 아이언맨의 슈트를 떠올리시면 될듯 합니다 MMO 슈터 장르는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떠오르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장르라서 어느정도 재미로 무장을 했을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사실 전 데스티니 가디언즈도 참 재밌게 했지만요 플랜8은 무려 퍼러비스의 신규 자체 엔진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현대배경의 슈터 장르 게임입니다 슈터라 함은 1인칭인 FPS나 3인칭인 TPS 장르가 유력하겠죠 공개된 트레일러만 보자면 TPS의 느낌이 나는데 트레일러 제작을 위함인지 실제 3인칭이지는 뚜껑을 따봐야 알겠죠 공개된 트레일러의 전반적인 느낌은 파크라이와 호라이즌 그리고 엑스컴의 느낌마저 듭니다 기관총, 레이저, 동물, 로봇, 모터보트 오토바이, 지프, 저격, 벽타기, 잡기, 근접액션, 최첨단, 슈트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줬습니다 트레일러 중간에 자동차 문을 떼어내서 방패 및 무기로 사용하는 장면은 압권이었죠 사실 퍼러비스의 그래픽이나 연출 등 효과는 이미 최정상급이기 때문에 최초로 시도하는 장르인 슈터 장르에서 어떤 게임성을 갖추고 나왔느냐가 관건이 될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인터액션이라는 선택지는 게이머에게 전략과 재미를 선사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애매모적 요소를 반영한 독자적 장르라고 했으니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죠 설마 엔모 게임사처럼 대작 대작 해놓고 평작을 내지는 않겠죠 아쉽게도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프로젝트가 드랍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수집형 오픈월드 rpg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데 글로벌 출시까지 고려한 게임 이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콘솔 버전과 pc 버전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개성 있고 아기자기한 그래픽이지만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높은 자유도는 돌려서 말하면 설명이 부족하고 게임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얼마만큼의 몰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유도의 진입 장벽을 부서질 수 있을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알겠네요 퍼러비스의 도깨비라는 시도는 아무래도 청년이나 중장년층 보다는 학생들을 겨냥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집형 rpg 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수집 욕을 자극하는게 아니라면 어느정도의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나 mmo 로 제작될 경우 그 수집 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센 캐릭터 더 좋은 캐릭터 더 예쁜 캐릭터를 출시해서 돌려막는 알고리즘을 깨부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개된 트레일러를 봤을 때전 트레일러 내에 어떤 캐릭이나 동물들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물론 아재 감성이긴 하겠지만요 포켓몬스터처럼 단일 패키지 게임으로 출시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MMO 그것도 수집형 RPG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사실 기대가 되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붉은 사막 크림슨 대절 팀이다. 아 근데 얘네는 사막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무튼 이 붉은 사막이 퍼러비스의 차기 플래그십 MMORPG입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플래그십 MMORPG는 오랜만이죠. 플래그십에서 느낌 오시죠? 플래그십은 해군 함대에서 지휘관이 사용하는 배인데 가장 크고 빠르고 중무장하거나 가장 잘 알려진 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붉은 사막이 사실상 2014년 출시한 검은 사막의 차기작이며 퍼러비스의 대표 타이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출시를 2020년에 할지 2021년에 할지 언젠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레일러에서 보여지는 영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액션씬은 마치 미드 슈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나 위쳐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이정도의 스무스한 액션 씬이라니요 다만 피가 튀어서 호불호가 갈리고 19세 이용가가 딱 걸릴 것 같네요 아 물론 전 19세가 한참 넘었으니까 큰 관계는 없겠지만요 지형 지물이나 자연 경관의 표현은 와 역시 퍼러비스라는 생각이 앞장서게 됩니다 스무스한 그래픽과 최적화도 기대해볼 만한데 이전에 사용한 검은사막 엔진을 사용했다면 꽤 높은 사양이 요구될 것 같긴 하네요. 공개된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최소한 두개 이상의 종족과 특정 직업을 선택해서 진행하기보다는 무기를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디아블로 같은 자유도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이 나와보면 정확히 알수 있겠죠. 아무튼 붉은 사막은 꽤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스타를 통해 공개된 퍼어비스의 신작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